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교문화원 단마랑에서 진행하는 빨리어 원전강독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빠아사와숫자의 핵심이고 이 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숫다선머리 핵심 요약에 해당되는 경문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빠아사와숫자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아사와가 생기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고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나도 아항 비카웨 빠사도 아사와난 카양 워, 다미노 아자나도 노 어빠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부처님은 먼저 어, 나는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 단마 입각해서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보는 사람의 경우에 아사와 가양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사와 가양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먼저, 어, 제일 먼저 이렇게 명시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좀더 주의 깊게 어, 경문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이 문장에서 특이한 점은 자나토 빠사토, 어자나토, 엇바사토 이거죠 어, 이네 개의 단어들은 모두 다 현재 분사에 해당됩니다 문제, 분사 문법에 대해서는 따로 문법을 지금, 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경전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 같은 그 어, 순서대로 어,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상세하게는 가지 않고요. 그래도 조금은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라고 하면은 우선 그 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그것이 어,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용사 형태가 된그 어, 동사는 다시 어떤 명사를 꾸며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장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어, 이,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으로 가겠습니다. 비카웨 이랬어요. 비카웨 혹격이죠? 오비크드리어 부르는다 해서 혹격이라고 합니다. 보케티브라고도 하고요. 비카웨 오비크드리어 아항 워다미. 자, 아항 나는 워다미 말한다. 나는 이런 것을 말한다. 뭐를 말하냐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의 경우에 아사와 카야미 일어난다 있다 라고 나는 말한다. 어자나 도 보지 못하는 자나 어 빠사 또어 반대를 했네요. 어자나 도 알지 못하는 자나 어 빠사 도 제대로 단말의 깎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음 아사와 카야미 있을 수가 없다. 자이 점을 어 더 문법적으로 어, 상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현재 분사에서 자나또 한 부분이요. 여기 있죠? 자나또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같은 경우에, 어, 어떤 동사에, 동사의 원형에 은따나 만어를 붙이면, 현재 분사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뭐를 하는, 뭐 뭐를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나띠라고 하는 우리 그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형은 자나띠입니다. 뭐 무엇을 알다라는 거죠. 자나띠, 자나띠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빨리 용어 중에 하나죠. 자나띠에다가 앞에 어떠한 접두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삼을 붙이면은 상자나티, 붙이면 상자나티 빠를 붙이면 빠자나티 또 예를 들어서 아비를 붙이면 아비자나티 위를 붙이면 위자나티 이런 식으로 어, 빨리 경전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어,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이 동사에 자하나 띠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어에 어떤 형태로 아느냐에 따라서 어, 아는 형태가 이렇게 그 아는 형태의 격이라고 할까요? 예,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올 때좀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자하나 띠가 어, 현재분사로는 어떻게 모양이 되느냐면은 자나라고 어간과 어기가 자나가 되고 은따가 붙어서 자난뜨 같으면이 됩니다. 현재분사는 자난뜨가 주격일 때는요 자난또가 되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자나또거든요. 그냥 자나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 바로 여기 또 라는 것 때문에 오라는 것 때문에 주격이 대부분의 끝에가 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보는 자는 아는 자는 이러기 쉬워요. 주격처럼 생각해서 근데 여기서는 주격이 아니고 소유격 데이티브 제니티브나 소유격 또는 데이티브에 속한다. 역격이라고 하죠. 역격 소유격 모양이 같아요. 또, 빠사띠 같은 경우에 동사인데, 빠사띠 이것도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사띠에서 아주 쪼개서 본다라서, 위 더하기 빠사띠. 그러면은위 빠사띠. 그러면은 이게 명사가 됐을 때는, 위 빠사, 명사는 나를 붙여서 만드니까, 위 빠사띠가 명사화 되면 위 빠사나가 되잖아요. 이게 보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단마 입각해서 본다 할 때, 주로 여기는 쓰인 단군데그 여담이고요 빠사띠 같은 경우에도 어, 루트는 드르쉬 여기서 왔지만 은 어간 또는 어미는 빠사예요. 거기다가 은따가 붙어다가 빠산또가 되면 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격일 경우에는 빠산또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빠삿 또 많이잖아요. 요거는 데이티브 또는 제니티브, 즉 역격이나 소유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 소유격으로 보는 경우보다 역격으로 봐서 이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번역이 이미 나온 번역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 이러한 이 사람의 아사와 카얌을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자에게 보는 자에게 아사와의 소멸이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그 어, 어떤 조금의 뉘앙스가 아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즉 아자나 또 알지 못하는 자나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멋이 없다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이러이러한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즉 아사와는, 아사와의 카야는 기대할 수가 없다 아사와 카야는 오로지 아는 자그 다음에 보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그러면 뭐를 보고 뭐를 아느냐라는 것 부처님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것은 아사와 카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아사와 카야 이것은 곧 아사와 카야는 아라한의 경지를 얘기해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문장이 조금 다른 형태로 번역이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김저비카베자나도김빠스토아사와난카요호디이 문장에서는 긴, 김하고 여기도 김 있어요. 김이 있는 문장에는 여기는 어,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에는 그 퀘스트 마크가 문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굳이 물음표를 쓰지 않아요. 그래도 어. 낌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아 이거는 의문문이구나라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인짜 비카비 오 비쿠드리어 또 무엇을 자나 또 하고 무엇을 빠사 또 하는 자에게 요기 아사와 카요가 있는가 아사와 카요 여기 아사와 남 카요 요문자 여기가 다른 그 책에서는요 어, 뭐 예를 들면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그 띠피타카나 또는 뭐 미얀마 또는 뭐 이렇게 어, 거기에 따라서 문장이 BTS번이나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아사와낭 카양까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끝까지 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카요로요. 그고 그 부분은 어, 크게 뭐 뜻이 많이 다른 건 아니니까 여기는 지금 어, 이대로 적혀 있는 대로 나가 같이 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즉, 끽할 음, 때또 눈치가 빠르신 분 같은 경우는 어 여기는 어째서 끽하고 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어째서 끽 이렇게 되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어,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을 소비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자, 뒤에 오는 어떤 단어 빨리에서 어떤 단어가 뒤에 연이어서 올지게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낌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쩌 쩌저 쩌 이렇게 했으면은 쩌 그룹에서 쩌, 처, 저, 져. 요 여기서 코 소리 나는 n이 어, 따라옵니다. 그래서 끼어야 하는데 앞, 뒤에 쪼가 따라오기 때문에 쪼그룹의 단어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여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M 이렇게 된 것이 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낀 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가 뻐가 따라오잖아요. 뻐는 뻐, 뻐, 버뻐머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낌 사실은 이렇게 도 돼요. 낌. 근데 여기 점이 있는데 낑점 그대로 왔습니다. 큰 무리가 없이요. 이 요, 요 부분은 또, 또 눈여겨보신 분은 아 하고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보는 자에게 무엇을 아는 자에게 아사와들의 소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변을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요니소 마나시카랑 그리고 어요누에서 마나시카랑 앞에서 그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앞에서 노아 어 자나 또 그다음에 노아빠사또 어 이렇게 하듯이 노노노 노. 노 에이 노비렇게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느 요니소 만하시까라 요니소 a 말하자면 쪼 b 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다른 어,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니소 점만하시까랑 어연이소 점만하시까랑 요렇게요 문장이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 음, 제 부정이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런 거라면 B 같은 경우는 A도 기고 B도 기고 그래서 A와 B 이렇게이고 이것은 A, B, 쩌 이렇게도 나옵니다 같은 말로 예 A 쩌 B 쩌 이것이 A, B 쩌로도 나눌 수 이렇게 축약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도 문장이 나왔을 때 한번쯤 어, 알아놓으시면 다음에 잘 이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요니소적 만화시카랑. 요니소 하는 거는 모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근거 있게 제대로 생각하는 거를 요니소 만화시카라라고요. 그다음에 어 요니소 만화시카래 같은 경우에는 어 단매각한 것이 아니고 뒤죽박죽 생각하는 거. 확실하게 그렇게 뭘게 근거 입각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거를 말해요. 그냥 또는 어, 요니서만 하시가라경우는 확실하게 지혜롭게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경우와 어, 요니서만 하시가라우에는 그냥 어,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들도 어,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답변은 뭐라 하시냐면 무엇을 보는 자에게 무엇을 하는 자에게 아사와들이 소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은 요니소 마나시까라와 어현우스 마나시까라를 보고 아는 자에게 아사와의 소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니소 마나시까라, 어현우스 마나시까라를 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하는가? 또 이렇게 더 설명을 하십니다. 왜 요니소 마나시까라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어, 요니소 만시식가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요니소 만시식가가왜 중요하냐면, 은 보세요. 오, 비쿠들이여 요니소 저비카의 만화식가로도 언 우빠나 저 에워 아사와 너 우빠짠티 우빠나 저 아사와 바히연티 라고 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상당히 많은 문법적인 것이 있는데 우선 마나시카로 또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분사이죠 현재 분사 즉 마나시카로 띠에서 왔습니다 마나시카로 띠 만하시까로띠. 마나시카로 띠가 이제 현재 분사를 바뀔 때 마나시 까르 거에서 오까지 가서 까론트까지 가죠까론뜨 그래서 까론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격이면 까론토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 여기 주격일 때예요. 주격.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서 마찬가지로 역격 또는 소유격 이래서 마나시 로 또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혼돈하지 마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 마음을 이치에 맞게 용이소 이치에 맞게 제대로 마음을 쓰는 자에게는 그런 자의 경우에는 그런 자에게는 그 다음에는 언 으뻐나 아사와 이러죠. 여기서는 또 앞에는 현재 분사였고 여기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주어는 아사와죠. 앞에는 어, 누구누구에게 이런거요. 아사와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분사는 분사는 물론 현재, 과거, 미래 각각의 그 분사가 있으면 거기에 능동 이 있고 수동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여섯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다음에 미래 수동 분사. 뭐 미래 수동 분사에 대해서 이런 상세한 것은 문법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사는 또한 가지가 어 동사에 어떤 그런 그어 전미사를 그 붙여서 어 형용사를 만드는 거죠. 형용 형용사화 되는 거죠. 형용사. 자, 형용사가 되면은 형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 주는 거죠. 명사를. 그래서 이 분사가 결국에는 형용사 형태를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꾸며준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그 모양을 또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성별이 뭔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중성인지 또 명사가 수가 단순지 복순지 또 이게 격이 뭔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등등 격이 뭔지 이세 가지를 갖춰서 꾸며주로 따라가요. 이게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다 그냥 모른다 해도 여기서 보시면 만화시 어, 어느 번나가 정져언 어, 더하기 웃 반나 하고 이게 지금 한 것이 뭐를 꾸며주냐면은 아사와를 꾸며주죠. 아사와. 즉 여기는 일어난 일어난 이건데 언이 붙어서 안 일어난 즉 일어나지 않은 아사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그 어, 격을 같이하고 수를 같이하고 또 성별이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번 나가 여기가 복수가 되고 수가 같죠 아사와가 또 남성 중성 이게 격을 격과 성이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아사와를 아사와를 꾸며줍니다 일어나지 않은 아사와는 너오빠짠티요니소만나시까라를 향경호 즉 제대로 이치에 맞게 마음을 쓴 자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사와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웃번나 일어난 아사와들은 빠히연띠 제거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만든 이 ppt를 보시고 더 상세히 공부하시고요. 다만 빠히연띠 같은 경우에는 어, 수동의 뜻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가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에 여가 들어가서 어, 사라지게 된다. 저절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 음, 바뀌게 된다. 제거되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히언디. 사라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 용니서만나시카를한 경우에. 자 그러면 과거 분사를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보도록 할게요. 웃번나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어 이렇게 따나 너가 붙는데 떠가 붙는 경우에는요 동사의 원형에 과거분사는 동사의 원형에 더하기 떠나 너가 붙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옵셔널리 이가 더해져서 떠가 붙어요. 그럴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은 동사의 원형이 자음일 경우에 자음으로 끝나면은 거기에 모음이 붙어야 되니까 입다가 붙어요. 그 다음에 모음일 경우에는 그냥 떠만 붙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게 바로 우더하게 빠다의 경우에 나오는데 음, 여기 보겠네요. 빠짜띠 빠짜띠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빠짜 같은데 자음으로 p A, C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떠만 붙이는게 아니라 모음이 하나 들어가서 빠찌다가 했었죠 그 다음에 친다띠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문법적인게 조금 들어가는데요 음. 너를 쓸 경우에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너를 쓸 경우에는 T, T, A 뭐 이런것처럼요 동화현상이 일어나거나 이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모양으로 바뀌거나 또는 그 모양 비슷하게 같은 그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웃밧자띠 웃반나 할때 볼게요. 웃 더하기 받 더하기 너 no 같은 경우에 너로 no 인해서 여기 P A D의 D가 같은 모양으로 N으로 바뀌어요. 그죠그 다음에 앞에 여기 P로 인해서 U에서 사라졌네. D가 다시 P로 변하죠. 그래서 먼저 어, BAD에서 P 때문에 U U, D가 아니라 U, P가 되죠. U, 그 다음에 BAD 그 다음에 D가 아니라 N 그 다음에 NA 그래서 우뻔나가 됩니다. 저우 그러면 위로 그죠? 성취하는 거죠. 일어난 위로 일어났다니까 일어나다 출현하다 태어나다 뭐 이런 뜻이는데 있 우뻔자띠가 이, 이 동사는요. 근데 우뻔나가 될 경우에는 일어난 출현한 태어난 나타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변하죠 그래서 우뻔나 같은 경우에는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쓰는 단어에서 부탁께서따타갔다열래께서 어, 출현하셨다 할때웃펀나를또 이렇게 세상에 출현한 것을 또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친나 친다띠도 그렇잖아요. 치드에서 c h i d 치드가 자음으로 끝났는데 치드 같은 경우에는 n을 쓴단 말이에요. n을 붙여줘서 과거분사를 만들 때 n으로 인해서 치드가 DNA가 아니라 C H I N N a 를 이렇게 같은 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친나, 자른, 끊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분사는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볼게요. 뭐 앞에 문장에서 어, 요니소 만화식가를한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요니소 만화식가라인 경우에 즉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제대로 이치에 맞게 보지 못한 만나시가로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분사라고 했죠. 제대로 오 비쿠들이여 제대로 이치에 맞게 마음을 쓰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그런 자에게는 아직 아직이란 말은 없지만 언 높았나 니까 일어나지 않은 데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사와들은 우퍼전디 일어나고 우퍼나 이미 일어난 자기 안에 그런 아사와 있다면 그것은 더빠웠단띠 여기는 현재형이죠 빠웠단띠 이거는 심플한 단어니까 그냥 큰 설명 없어도 아실 것 같아요 어, 더 증대된다 더 증가한다 더막 많이 더 생겨나는 거죠 증가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말씀만 드렸고 그렇다면은 아사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너 아사화가 만약에 일어났다면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가 라는 것을 일곱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체 그 모든 아사화들, 독소들을 소멸하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